열한시 11시 오후 열한시 11시. 멋있긴 해뭐 음. 열한시까지? 응 음. 근데 어차피 빨리 출발해도 차가 밀릴거야 어차피 아, 뭐라고? 아니 그냥 아니면 인앤아웃 같은 걸 먹고 갈까? 조금 안 먹고 거기서? 필수 바베큐? 어어 어, 내일 먹어야지 저녁 아니다 저녁이 안 되잖아 아하이 음. 아... Do I have to press anything after? Yeah, it's not, it's not opening. Hmm. Okay, I'll just wait. Okay. Alright, thank you. Bye -bye. Ah. Turn it to the right. Wow, that's very nice. <laughs> 어? 이 이거 안어떡하 이거 봐 깨끗하지?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3분 그래서 전, 저희는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밥을 먹으러 치즈 바베큐로 이동할 것입니다 <놀람> <놀람> 그거 하나씩 주고 이제 단잔발 시켜야지 아니4 0개를 시킬까? 40개? 어. 40개? 오? 드립. 우리? 리프. 이만해. 아, 작은 거 작은 걸로 해도 베이비를 사서. 아그 그거 통으로 말하는 거가 니어 그러니까 이큰통어리가이큰 거는 이만해. 아 진짜? 어. 그거 다섯 음? 덩어리 나오는데. 싹.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고기 엄청 맛있던데. 야, 고기 일가견이 있어. 아, 그 같이. it does it 이거 아니야? 이거 이런 뭔가. 이 뭔가. 이어도 뭔도 뭔가. 이어도 뭔가. 이어리뭔3 아, 소들로꼭 하나 할 거야 알겠지? 케빈은 그, 프라이스 두개뭐할 거야? 콜슬라 그 하나하나 너는 그, 나는 지금 프라이스랑 콜슬라 할 거거든 같이해줄까아도빈 넣어볼게 아빈가 쪽에 자리가 나서 For three? Two. Oh, three? Right. i h t Yeah. Oh, this is only for the bar. Only for the bar? Yeah. But, yeah can you eat one? Yeah. Yeah. Yeah. yeah. I w a u Did you wait in line? Yeah, I did wait in line. Okay. And somebody take you on it? Yeah. Okay. okay. Can you eat one s p e c a u s e i alcohol. k a y Here, o o u t g t h i s e e t h s I n e t s e I n e s one. 아 uh, o u want food? 바 o 큐 want a b a r e c u a 어, c 이 on the side of t h o n the side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on i e k a y Five b t s w a t like. Five b u c s Five b a r b e c s a u c on i n g s d The smallest seven, large is seven, l a r g e is two. e t Yeah, so yeah the smallest. I don't know. t h I s o n e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5 I d o n 이 know. I d 땡립이랑 치킨까지 시켜 <웃음> 그리고 그 다음에 감자에다가 치즈 녹여 이렇게 거 있잖아 도 어, 먹어야 어 돼아 나초 이런 뭐뭐거 너무 여기서도 어. 아, 거기서도 막 먹으면 술마셔야 돼서 근데 보자 많이 더 크라마스도 먹을 거 같아 말고. 아니야 거기서 뭐? 아 너가 삼산불 치지 이거. 얍 핏립티너 그 다음에 이거 있나? 플립티너 이 <로어기재> <돕> 이게 나는 더 t o 이어디간 배치? Can we just get picture 좀? 배치? 배이이 케빈은 뭐 웹사이트 다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조이 너는 왜 왔냐? 주말에 공부 이랬잖아 맞아맞아 맞다 맞진맞아 맞다 맞다 맞아 맞다 맞다 다다 move Oh! b a l e t c u y n o 아무 때나 있어. 어? 아무 때나 있어. <웃음> <웃음>